어? 어? 어? 안녕하세요 청년창업과 오영래입니다 오늘은 그 저희 사무실에 샐러드 용기를 새롭게 제작을 했는데 어 샐러드 용기가 어 경기도에서 이제 화물로 이동을 해서 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샐러드 용기를 저희가 사무실 이쪽 벽면으로 쌓아두려고 합니다 짠 그리고 제가 오늘 샐러드 용기를 한번 옮겨 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땀도 나고 지금 겨울이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운동을 할겸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운동복을 입고 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화물 왔나요 지금 보이시는 이층이 저희, 사무실인데요 여기에 화물차가 크게 서야 되는데설수 있는 공간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화물차가 도착했습니다 저기 저희, 저 샐러드 박스입니다 저저저저 에제시89 <목소리> 박스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샐러드 박스를 주차장에 이렇게 임시로 내려놨습니다. 이제 이거를 사무실 2층으로 옮겨야 됩니다. 야땀떨어진다땀 떨어져. <목소리> 근데 얼마 안 남았어 진짜로 한열 다섯 개? 아 끝났어 끝났어 어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한 박스 와 아니네 그라스한 박스지? 자 아. 이거 문두개 들고 갈게 끝났습니다 와이 흠뻑 젖은 것봐 땀 닦았는데 디자이너님 빨리 언박싱을 해봅시다. 좋습니다. 새로운 리뉴얼 박스 디자인이 과연 좋습니다. 잘 나왔을까? 빠밤 빠밤 밤 빠밤. 어우 괜찮은데? 괜찮아? 잠깐만 지금까지 아주 양호한데 안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오, 어 근데 뭐야? 너무 표현 있는데? 아니 원래 찌그러져 있어. 응오 그래. 음. 색감 좋다 잘 나왔는데? 응 음. 아주 자 박스가 왔는데 박스가 왔는데 이제 접히는 부분에 인쇄가 덜 돼서 그러니까 헬스인데 네. HY가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종본을 받았을 때는 한 면에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 표기가 돼 있어서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나머지 세면이 없네요 세면이세개는 세 표기가 안돼 있어서 지금 네개 중에 세개가불량입니다 일단 거. 지금 뭐 양쪽 다 제가 볼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 쪽도 그렇습니다. 분명 저희 실수가 있고 네, 제작업체에서도 실수가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샐러드 박스를 옮기고 땀이 너무 나서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저희 법인차이 모닝을 타고 사무실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 8일만에 회사차를 타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어? 당전인가? 이모! 모닝을 8일 안 탔더니 방전됐어 상담사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8일 동안 차를 안 타니까 방전이 됐습니다 또 날씨가 추워서 방전이 금방 된다고 하네요 아 오늘 샐러드 용기 옮기고 샤워하고 내려왔는데 저도 방전이고 이 차도 방전입니다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아휴. 지금 보험 출동 기사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차를 두 대를 쓰다 보니까 네. 이게 잘안 뜰게 되더라고요 네. 일단 시간 한번 그려보시고 예 걸까요? 네. 된 거예요? 다 됐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안 타신다고 예? 잘안 탑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한 3, 40분 걸어놓으라고 하네요 아, 오늘은 어, 샐러드 용기에 옮긴 거나 이차 방전 때문에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쉬어야 돼, 쉬어야 돼 힘들어